이게 뭡니까? 여기 있어보여, 이것도 아, 아이언맨 이렇게 아니, 여기 무슨 아이언맨 협찬이냐고 아니, <웃음> 여기, 여기 무슨 아이언맨 홍보 같기도 하고 여기 마블 겁니까? 여기 마블, 아 진짜 마블 거예요? 마블 아니, 거 아니죠? 근데 아이언맨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이 있죠 아, 이런 건 서유리 씨 책상에 올라가면 컴퓨터 위에 올라가 가지고 오버워치 하면 재밌겠다, 그죠? 네? 오버워치 죽거 아니잖아 머머치기 딱또양보해요양보하세요 그래요? 그러면 애교 3종 세트를 보여주신다고 <웃음> 생각가려고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하겠습니다. 첫 번째 소개해보겠습니다. 네. 네. 지금 보신 애니메이션 중에 어, 가장 오래된 게 어떤 건지. 아... 아... 정답. <웃음> 아, 뭐야? 정답. 대츠카 오사무 아톰 철하나 아톰 <목소리> 아유, 가져가! 가져가! 아이없에 토니스탑! 아이없에 토니스탑! 아니 저기 죄송한데 콜라를 왜소주로 드시든지? 콜라하하 콜라를 예 네. 이러세요? 야말맞요아토이 역사가 제일 오래됐습니다. 아시죠? 그걸 거모르진 않는데 어. 괜히 그런 거 있잖아요. 어. 내가 그래도 덕, 덕 중에 덕후라 그러는데 그걸 설명을 모를까. 어. 저 성우예요. 에. 나 이대 나온 여자야. 저 성우예요. 네. 어, 알았다고 하시는 말씀이 이좀 저는 좀오심스럽습니다아 <웃음> 진짜 알았어. 그러니까, 진짜 아까 제가 어, 네. 문제를 냈을 때 뒤주면서 음? 아, 뭐야? 뭐? 아, 뭐야? 뭐? 아 근데 아, 제가 아, 이 선물, 없네. 아, 탑콘이 쓰네. 우와. <웃음> 와 이것도 뭔가. 오, 이거 쎄쎄쎄 쎄. 와 대박이다 아니 근데 표권씨는 출연해도 제 세배면서 와, 무슨 세배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상품까게다 가져가면은 씨. 이거는 돌도 들어와 아무리 이게 응? 자유주의, 민주주의고 응? 자 여기서 제가 자동주의라지만은 제가... 아니 어떻게 그래요? 출연해 제가... 세배를 가져가면서 뭐,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진짜 자 그러면 자, 저의 응? 제권한으로 본안으로... 네. 우와 아니 아니 안녕 한독 잠시만요, 한 어, 잠시만요. 아, 왜 그래? 아니, 정말, 정말. 아니 사람이 왜 그래요 진짜? 키즈에 신나자고 <웃음> 아니 사람이 아니 저는 앉아봐 일단 앉아봐 진짜 아봐 사람이 왜 그래? 어, 이게 앉아봐 사람이 왜 그래? 아니 진짜? 나는 정말 이, 무력이 없는 사람인데 앉아봐 봐 <웃음> 나는 이거를 서유치 줄라 그랬어요 진짜 아 그거 <웃음> 가져가도 상관없어요 앉아봐 앉아봐 어, <웃음> <빨리> 나와봐, <웃음> 나와봐 나와봐 이것도 대결을 통해서 하긴 해야 되는데 저는 이거를 우리 서윤씨 주려고 그랬어요, 진짜. 왜냐면 지난번에 제가 허크버스터를 가져가가지고. 왜그 안에 아이언맨이 있었는데, 매요 아, 이거 아니에요. 다른 게 있어야 돼. <웃음> 더큰게 있어야 돼. 딴거 가져가겠다는 소리잖아. 아, 이거는 지금 피디님이 약간 장난을 놓을 치시는 것 같고, 장난 치시는 것 같고. 어쨌거나, 네. 우리 서윤씨한테 저는 이 선물을 네. 드리려고. 아니, 아, 괜찮아요. 괜찮아요. 아, 이거 정말 주는 겁니까? 네. 사실, 퀴즈라는 걸 한번 해봐야 되는 게아닌가저 <웃음> 제가 원하는 그림은 오늘 와가지고 제가 퀴즈를 다맞추고 유리씨한테 멋지게 딱 하고 드리는 그런 거를 생각했는데 어, 스피커 가져가고? 어 스피커 가져가고 100% 아니 아니 스피커 드리고 <웃음> 가져가면 이거 아니 스피커 드리고 에이. 그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아 어쨌든 퀴즈는 줘보세요 줘 퀴즈 네. 줘보세 퀴즈 한번에 갈까요? 네 가시죠 네. 예. 와 아니, 근데, 진짜, 여기는 제작사랑. 졸라 그 여기는 제작사랑. 어, 뭐, 왜, 먼라졸 왜? 아니, 제가 가져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. 정말로. 저지가묻어가지 아, 왜 그러는데. 아, 내거왜그러그 잠깐만, 잠깐만, 치워놓고 응. 이어가자는 얘기예요. 아, 저, 들은데니까 아니, 내꺼 아니니까 들은데니까 잠깐만, 깐봐또 차에 실어가는 거아니죠 아니, 전혀, 전혀. 여기다 놓고. <웃음> 여기다 놓고. 아니, 우리 연결점이 좀안 좋았어. <웃음> 이상해. 안줘안 이상해. 아니 전혀, 전혀. 어. 아, 자 서유리씨 아, 제가 퀴즈를 맞췄으니까 <웃음> 아 이거 진짜 <웃음> 아니, 아니, 아니. 아니 아니 아니 아까는 드리면 안되지 내가 이렇게 양보하겠습니다 하는 걸로 오늘 두 방을 한번 가자고 앉아봐 앉아봐요 어. 앉아봐 야진실 제가... 아니 래퍼들은 다 이래요 아니죠? 어, 어 진짜 제가 선물로 <웃음> 네. 아까 제가 퀴즈를 맞췄으니까 이거 선물로 드릴게요 진짜로 왜냐면 저는 너무 많이 맞는것 같아가지고 음. 네, 드릴게요 자 선물로 고맙다고 얘기하지? 네. 감사합니다 아 그래요? 근데...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스피커는? 자, 건데? 감독님. 뭐, 오늘도 대결이 있나요? 가져가요! <웃음> <웃음> <웃음> 가져가 진짜! 알 알았어, 알았어. <웃음> 어우, 진짜. <웃음> 이거은 절대 이렇게 컨집하시면안 돼요, 이거 진짜. <웃음> 아니, 아니. 네? 자, 깔끔하게 다시 이어가시죠. 예, 예. 자, 지금 애니메이션을 좀보시는데 네네. 그 중에 저희 피나라의 애니메이션이 몇 개인지. 응? 네. 정답! 정답. 몇 개? 세개세 세 개? 세 개? 어. 어떤 거죠? 세 개는 어떤, 어떤, 어떤 게? 라젠카? 해무수? 어 잠깐만 태권브이 들어. 1 어. 0불안아나 아, 깜짝 놀랐어 아, 축하드립니다 아톰이라 그럴 했어축하아 <웃음> 진짜 아나 진짜 축하드립니다 아 이거 이거 볼몬거 같은데? 아니에 축하드립니다 아니, 잠깐만, 네. 뭐든 하나 받는 걸 가야지 <웃음> <난> 축하드립니다 <웃음> 축하드립니다, 예, 예. 축하드립니다. <웃음> <웃음> 이거 말린 거 같은데? 아니 아니에요 자, 이제 오늘의 메인 이벤트 제가 이제 듣기로는 그 다스베이더 블루투스칸 다스베이더 블루투스카를 걸고 오늘도 치열한 어, 치열 내기를 네, 퀴즈를 한번 한다고 번한 아.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은 전스텝들이다 참여할 수 아, 있는 아, 이건 아니야 네, 오늘 스태프들이 다 참여할 퀴즈, 퀴즈.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아니죠 네네. 아, 네. 네, 네. 아 제가 분얘기들어가지고요 아, 아, 크게 끌리네 아, 진짜 미해 <웃음> 아이 가차, 예. 이봐 이 와, 좋다. <목소리> 야, 이봐. 참참 참. 다다 다다 다다. 언고잉, 언고잉 뮤지형.